장수야, 운동 갈까? 장수야, 운동 가? 운동 갈까? 운동 갈까? 응? 장수 씨, 운동 갈까요? 운동 갈까요? 응? 운동 가고 싶어? 그럼 너의 특기 하나 를딱 보여줘 그럼 운동 가자 엎드려 바로 하기 엎드려 바로 하면 바로 가는 거야 운동 알았지? 엎드려 엎드려를 한 번에 딱 바로 하면 운동 바로 간다고 알았지? 엎드려를 바로 한 번에 하면 운동 가기야 엎드려 엎드려. 한번만 하면 운동 바로 가자니까. 엎드려. 엎드려. 엎. <웃음> 알았어. 가자. 운동 가자. 운동 가자. 가자.